This client allows cameras so 10,000 won is discounted 마사지 거리야. 이 집인데 한 번도 안들어가봤세요뭐 아, 갈비탕이나 뭐 다른데 사용을 뭐 백방 같은 거 있는 거. 괜찮아. 괜요 여기 아니 식사도 되게 식사도 하겠죠. After massage, t h i client a s k massage lesson. We came out to have some meal before lesson. 잠갔네.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이 영어가 안 와? 영어, 아니, 뭐지? 너무, 가뭐 어, 가요회비 this restaurant serves meat and bills r only for lunch so we h a to move o u place. 세요 식사 되나요? 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다가는 지금 이제 루바를 다른 거고요 반 정도가 루바가 돼 있는 거지 여기 루바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다가는 뭐 그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도 아니고 사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탁자가 있고요. 탁자가 이렇게 있죠. 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탁자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는 A급이에요 일단은요 A급이에요 돈을,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인테리어가 그냥 말끔하기만 하지 말끔하기만 하지 어떤 그 인테리어는 어느정도 사람의 그 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당의 인테리어로수 가장 좋은 거는 엔틱 인테리어입니다. 엔틱. 만약에 내가 그냥 혼자 그 산다면 나는 엔틱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라던하게 꾸며도 상관은 없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식당이라는 건 여러 사람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여러 사람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그 감성적인 것을 많이 강조를 해야지 손님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사진이 아니고 차라리 액자를 거는 게 낫고 진짜 그림인 액, 그림이 들어간 가짜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일어나서 가지 말고 동양화 같은 거 있잖아요. 동양화를 좀 걸고 그게 차라리 낫겠죠. 그 가정집에서는 동양화 거는 게좀 집이 우중충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안 좋지만 식당에서는 동양화가 아무래도 좀 낫겠죠. 동양화를 좀 건다든가. 여기다가는, 이렇게, 이런 소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소꼬리. 이 소꼬리 얼마 하겠습니까? 얼마 안 합니다, 이거. 네, 큰 거, 이거 소꼬리 같은 거 하나만 이렇게 딱 걸어도, 움치가 있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발 있잖아요, 발. 발. 발을 좀 이렇게 붙여주고, 네. 요 정도만 해도, 당이 훨씬 그 정감이 있어지죠. After meal, we started private lesson. It's one time finished three hours fast lesson. He came from Busan, so he was to stay one night. We finished lesson and headed to a night restaurant. As of night restaurant selling k i p b a h and noodles, 5,000 of chige, moreover, it's better that you can drink. Compared to low price, the quality is high with a good quantity, and it tastes very good too. He had three bottles of soju with more dishes. Next morning he went back to Busan and registered at muscle number no. 14. And I will show you some more of restaurants for feng s h u i and interior. First one is a Chinese restaurant very occurs my massage shop. I l l show you another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Long depth is good in Fungji. I'm going to Budshaar. This Korean restaurant named Dohomba seems quite good in Funche, but I haven't been there yet. not made in advance but it s cooked after clients said.